도 자연산 자연산 3 5만 원일 거야 이게 이 이게 얼마짜리야? 어? 또온거예 대구가 싸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1월 2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화요일에 방문하게 됐고요 목요일 시세 영상이 대체되는 거라고 보시고 목요일에는 다른 영상으로 이제 대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그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이고요. 오늘도 화일 정갱이가 보입니다. 키로에 3만원 가격 변화가 없고요. 여기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또 일주일에 3번 입고가 돼요. 네, 만일에 여기가 다 팔리면 은 지하 1층 서울수산에서도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긴 기또 제로페이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어 4만원 정도. 4만원 도그 다음에 10만원 내일부터 길고 떨어질 거없는 6만 목소비는 리거사회복 진덕자고 그는데2 0 0원 버리 2,000원 버리 이게 싸게 치는가 없는데 싸게 신오어 박스에 다 먹으면 뭐 기본 6 7만원씩 나가면 그래. 어. 삼치 완전 A바리고 만3 0 0 0원 여기 물건은 넣어주면 말이 없어, 이 말이 발라진다는 용어로 붉은 원체들. 네, 뭐포함꽃도많 이천 원 나옵니다. 네, 다음은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습니다. 아, 요새 이제 볼락 불볼락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금태는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사이즈가 살짝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삼치 가격은 계속해서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횟감되는것도다 12,000원선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도화새우가 조금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이제 키로에 12,000원 이렇게 판매했고 이거 이제 성계손대 캐나다 것만 오늘 있더라고요. 한가이 보통 한 100g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게가 있는데 1절짜리에요 근데 가격이 괜찮았어요. 3 3 0 0원 그리고 오늘 물건은 아니고요. 이제 미리 사 두신 것 같아요. 자연산. 돌돔 자연산인데 요거 이제 키로 14만. 그 사이즈는 한 1.5kg 정도 돼요. 못 어... 못 볼까. 못 볼까, 아, 2kg. 1kg. 뭐1 k g 네, 자연산 우렁인데 엄청 크죠. 동양권, 그리고 이제 통영 그 양식 능성어가 조금 들어왔는데 크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난 주에 이어서 참돔 자연산 아주 대물 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자발이, 네, 자연산 자발이고요. 킬로 1 2만 원이고 한 삼점오 킬로면 엄청 크죠. 삼점오만일까요 이게? 한 반인데? 너무 참돔도 나오자고. 크더라고요 사이즈. 이 마지막이라 마지막이라. 네, 보리새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은 없습니다. 그냥 마리에 8 0 0 0원 이렇게 판매되고 꽤 커요. 자, 비오번 신의수산으로 왔습니다. 동이가 3kg 대 23,000원, 대주강어 3kg 대 25,000원, 자발이 1kg 후반에서 2kg 3만 원, 만두강어 2kg 후반 3kg 초반 27,000원, 지마지. 1kg 1 5 3 5000원 1마지한 1.2kg 33,000원 1kg 어 15,000원 5만 0 0 0원 5만 어로6 0 0 0원 자연산강어 1 6 0 0 0원6크랩원 4,000원 4,000원 6,500원 4 0 ,000, 4 0원4만원짜리 되니까 오늘6 0원 다음은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연어 가격은 지난주하고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키로에 2만5 0원이고요 보통 이거 한마리에 6-7키로 된다고 보시면은 돼요 그리고 여러가지 선어 제가 가격표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문어 크기는 보통 1키로에서 2키로 사이에 있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서 뱅에동 보였고 요즘 쥐치가 상당히 크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엄청나게 큰 우럭입니다. 자연산 으 우럭. 화면에 쥐치가 보이는데 오, 요즘 쥐치 사이즈가 좋습니다. 돌가자미 같은 경우는 좀아리차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에서 일본산 방어, 양식 방어인데 충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돔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여기는 없었고요 예, 참돔은 가격이 다른 점포랑 보통 한 2000원에서 2000원 정도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급 돌돔인데 저렴해요. 키로 33,000원 예전에 제가 이런거 한번 영상 찍은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b 급 돌돔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사실 생선은 원물이 좋아야 맛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농어 자연산들 보통 1kg에서 2kg 사이 되는 거 꾸준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능성어도 계속해서 통역거 어, 지난 주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제주 강어도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숭어인데 요즘 숭어가 많이 비싸요 참 이게 저렴하게 먹는 생선이었는데 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자 고등어는 한 마리 가격 두 마리 가격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어를 구입하시면 충분하게 이제 피를 빼주는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업로드 예정인 그 영상이 있어요 방어 숙성하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서 피빼기의 중요성이 좀 나오거든요 결과가 완전 좀 다릅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16번 오복상해로 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예쁜 물고기들, 아마 딸려온 것들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네, 아주 예쁩니다. 한 번씩 가시면 구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광어 어, 여기는 이제 27,000원 정도 됐고요돌돔요거는 네, 상처가 조금 음, 있는 것들인데 그래도 상태는 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킬로에 7만 원. 지난주하고 동일한 가격이고요. 저 왼쪽에 저기 우럭이 보여요. 저 밑에. 광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도 아주 큰 것들 이제 볼 수가 없었고, 오늘은 자란 것들만 있었어요. 또 방어 이제 좀 작은 방어들 한 3kg 정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격이 6천원 만원이잖아요. 자, 이거는 이 경락을 받을 때마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어, 얼마에 샀는데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또 다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 어, 완도든 제주도든 이제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는 걸좀볼 수가 아, 있고요. 어, 그 대신에 이제 이 참돔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 큰거 자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참돔 한 2,000, 2만 3천 원 정도 이제 판매하는 곳들이 꽤 있었어요. 자 이제 각각률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의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은 많이 없죠. 네, 물량이 많이 없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 했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 은 킹크랩은 사실 좋은 것들은 가격 변화가 없는데 대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확 떨어졌죠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게 품질이 별로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킹크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라서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날은 구매하실 때좀 유의해서 구매하셔야 돼요. 지금 36,000원, 35,000원 이 정도 선짜리가 있고 4만원대 선이 있고요. 그러거든요. 키로에 35 32,000원? 35,000원. 그리고 이제 가시투성화 1개 이것도 킬로에 6천원 네, 항상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평소 때보다도 갑자기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재고를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내피셜입니다 네, 킹크랩 선언데 요건 35,000원짜리죠. 아까 활어가 35,000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크기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할 때는 어 수율이 한 60% 이 정도 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꽃게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보다는 살짝 가격이 내렸는데 아직도 물량이 별로 없고요. 자 암꽃게는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 고가가 38,000원을 볼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18,500원 이렇게 대자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도 거를 네,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지별로도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네. 자, 이제 믿음 소장으로 왔는데 물건이 없네요. 물건이 썩 좋지가 않아서 사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어만 조금 이렇게 네, 있었어요. 이거는 믿음 그 밴드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신 시월드로 왔어요. 여기는 이제 물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낮에도 이제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신 한 곳이에요. 뭐,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믿음 수산하고 똑같이 되고, 그다음 네, 네. 제로페이 수산대전 아, 사용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새벽부터 한 오후 8시까지 하니까 네, 참고하셔서 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는뭐 5만원부터. 네, 5만원 부터 있고, 5만원 부터뭐 60에 있고, 6만원 까지 있고, 음. 예, 0 0는지 2만원 벌나왔는 2만원 원는 2만원 벌설계는데2원 벌써 나는 2만원 벌써 나8만원는 2만원 벌써 2만원 벌써 나왔는설계만원는 2만원 나는만원 벌써 나왔만원만원는 이렇게 잠깐 발짝 <목소리도> 들어. 이게 끝나요. 한달 들어도 안 들어와, 이거. 2,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합니다. 아침에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전체적인 시세는 제가 이쪽에 한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그런 가격들은 이제 그 시세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이것도 같은 팔굽인데 아. 음, 네. 네, 옆으로 봐서 아, 살 밥이 올라왔는지를 이제 봐야지 돼요 네 이제 폐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전복인데 이건 11, 12미 짜리예요 33,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각 점포마다 가격은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경락을 받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는 이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멍게는 음, 특별한 강, 가격 변화가 없고요. 요새는 계속해서 대마 쪽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경우는 파란색 봉지는 통영산이고요. 자, 하얀색 투명한 비닐은 여수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산이요. 자연산은 조금 더 비싸요. 이제 바지락은 구매하실 때좀 됐습니다. 알이 좀큰 것들 고르시고요. 송가리비는 계속해서 가격도 좋고 참소라도 요새 좀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낙지도 지금 10미짜리가 2만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좀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자, 근데 오늘의 대박은 바로 이 동백가 김장용 새우예요 지금 요한 박스가 2만원이에요. 지난주 5만원이었거든요. 그만큼 김장을 많이 안한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석화는 요거는 이제 10kg 자, 한 박스인데 보통은 22,000원, 23,000원. 아, 요 정도 하신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제, 이제 초이스 마리, 수산으로 네, 왔습니다. 한 쪽에 지금 광어기 통에 있고요. 7만 원까지 있한 마리만 있는 거는 3 5 0 0원 요거는 5백0짜리 b 급이에요한 마리 아무거나 5 5 0 0원 아, 거는1마리가 들어있어요. 요 사이즈는 한 쪽에 지금 1 3만 5,000원 많이 떨어졌구요 요거는 5마리 5kg인데 요거는 아직 17만원 나오구요 요거는 3마리가 5kg에요 어, 겁나 큰거 사이즈가 밑에 부분 보시면은 차이를 알 수가 있죠 1000g, 1750g 아. 요거는 한짝이 지금 17만원 이제 좀 떨어졌어요 아직은 아무거나 많은데요 아. 이건 구이용이예요 해도 안돼요? 여8만많 요거 상치 5마리는 하하나 보시면 되고 뭐 10마리, 이거는 헷감리게이 되는건데 20마리 너무 비싸가지고 요거는 지금 한 짝에 5만 5천원 그래서 무녀직여 6마리, 요거는 5만 5천원 마리 들어있는거는 요 사이즈는 5만원 보시면 되고요 대안은 두개가 있어요 요거는 한 마리에 이제 2,500원짜리 좀 작은거고 요게 이제 좀 큰거 여기 이제 한 마리, 3,000원짜리 보시면 되구요 3,000원짜리 보시면 되고그 다음에 조기같은 경우는 요건 220마리, 한 마리 60g 사이즈 요런건 한 짝에 지금 9만원 이거는 마지막 하나인데 요거는 한 마리씩 1 0 k 원짜리 보시면 돼요이거 200마리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 짝에 12만원 보시면 되요 이렇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선어 30, 어, 예 초원수산으로 30, 왔어요 대구 키 12,000 이거 10,000. 갈치 20마리 45,000 5마리 55,000 10마리 1 1만 7마리 14만 2만 8천 2만 8천 돌 2만 8천 2만 8천 세라 10마리 2만 어마이비 3만 5천 모너키루에 3만 5천 오징어가 5. 6마리 6마리가 3만 6마리 5천 도로복 4만, 4만. 음. 양미리 1 7 0 0 0원고등어한 상자 20마리 55,000원. 곰치그거한 마리 3만. 물맥이 두 마리 16,000원. 문효정 그두 마리 째꺼 6만, 앞에거 5만, 5만. 여섯 마리 6만, 만 이면서 2만, 2만. 물어키로에 14,000 만재미 5마리 15,000원 물가잼이 13,000원 오늘의 마지막 장소 영남아기입니다강가잼이라고요 이거는 15,000원 동해안 생물대구 35,000원 저게 강원도 숭뱅이 숭뱅이 25,000원 이면수 강원도꺼 2만원 떡전원은 15,000원인데 이거 하나 남았어요 가나가고 자, 부산 생물고등어인데, 요거는 어제 팔다 남은 거라 2만원. 음, 이거는 오늘 횟감고등어예요. 부산꺼. 2만5천원. 요거 2만5천원. 자, 자연산, 은 횟감새우인데, 어, 어제 어제 재고예요. 어제 못 팔았어. 그래서 2만5천원. 가감하게. 어, 요거는 나루도 건데요. 오늘 딱 살짝 들어왔어. 비늘 봐봐. 엄청 좋죠? 쌀도 크고. 어, 요거는 45,000원. 어, 요거는 햇반병어 25,000원. 자, 아구요. 아무거나 25,000원. 예. 네. 엄청 싸게 드려요. 자, 제주갈치 10마리 25,000원 하고요 이건 12,000원. 자, 장어 13,000원, 두상자 25,000원. 자, 갈치 5만원. 네, 제주갈치 3.5고 요거 4 5예요 이거는 요거는 오늘 엄청 싸 7만원 7만 원. 7만 원. 음. 요거는 13만원 13만원 8마리 요거는 6마리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11월 2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